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에뛰드하우스의 순정 라인이 조금 새롭게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요 바로 순정 센텔라 라인입니다 거기다 순정 약산성 시카 토너 패드가 나왔다고 해요 사실 이 제품은 조금 나온지 꽤 돼서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번에 순정 센텔라 라인을 소개하면서 같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순정 센텔라 라인은 기존 순정 제품에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집중 진정 케어를 하기 조금 더 좋은 제품인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순정 센텔라 약산성 진정 토너입니다. 시원한 워터 타입 토너여서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피부 위에 올라가요. 칠 스킨이나 스킨팩을 해주기 좋은 제형이에요. 토너 사용감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센텔라 라인이 기존 순정보다는 조금 더 시원한 느낌? 진정 효과가 조금 더 있다고 느껴졌어요. 두 번째는 순정 센텔라 수분 에멀전입니다. 우선 용기가 펌핑형으로 바뀌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했고요. 이렇게 딱 발랐을 때 수분감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촉촉했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에멀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에멀전만 바르기에는 조금... 건조하고 에멀전 바르고 수분크림을 바르기엔 너무 기름진 느낌이라 토너 세럼 수분크림으로만 기초 케어를 하는 주의였어요. 그리고 기존 순정 라인에서도 사실 에멀전이 저는 좀 많이 기름지다 느껴져서 순정 크림만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센텔라 라인은 에멀전이 굉장히 가벼웠어요. 토너 바르고 에멀전 바르고 수분크림 발라도 하나도 기름지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센텔라 라인으로 관리할 때는 이 에멀전도 같이 꼭 써줬었어요. 세 번째는 순정 센텔라 수분 베리어 크림입니다. 기존 순정 베리어 크림보다 훨씬 도톰하고 보습력이 있다고 해요. 센텔라 크림은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쫀쫀하게 스며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사용감으로 말씀드리면 보습력은 센텔라 라인이나 기존 라인이나 둘다 좋다고 느꼈는데 확실히 사용감 면에서 센텔라 라인이 좀더 가벼운 유분감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맨들맨들한 느낌으로 흡수되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 제품도 그렇고 요 센텔라 라인도 그렇고 둘다 무향의 제품이잖아요. 근데 기존 제품은 그 용기 냄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살짝의 향이 있어요. 약간 플라스틱 향이 살짝 나는데 근데 이번 요 센텔라 라인은 정말 무향이에요. 아무 향도 나지 않아요. 향에 민감하신 분들께 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는 순정 센텔라 판테소사이드 시카밤입니다. 센텔라 시카밤은 크림 대용으로 사용하기 좋을 정도로 묽은 느낌의 밤이에요. 기존 텐 시카밤은 한겹 보습막을 코팅해주는 느낌이라면 센텔라 시카밤은 사용감이 부드럽고 얼굴에 수분감을 끼얹는 느낌이에요. 다섯 번째는 순정 센텔라 6.5 휩 클렌저입니다. 센텔라 휩 클렌저는 포송포송한 느낌의 버블 제형이고 거품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정력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선크림, 파운데이션, 아이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도 얼굴 당김이 없어요. 아침용 세안으로 가볍게 순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기존 힙클렌저랑 그렇게 사용감이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저는 요즘 출근할 때 사실 제가 화장을 거의 안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좀 맨얼굴이 외부에 많이 노출된다는 그런... 약간 불안감 같은 게 있어서 저녁 세안이랑 아침 세안 때이 시카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 세안을 해주는 편입니다. 마지막은 순정 약산성 시카 토너 패드입니다. 사실 이 시카 토너 패드는 제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사랑하고 너무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제 영상에서도 자주 나왔던 순정 마스크팩이랑 거의 비슷해요. 알러지 같은 거 올라왔을 때개 붙여주고 있으면 바로 가라앉을 정도로 진정이 너무 잘 되는 제품인데 약간 이 시카 패드가 그 마스크팩을 조그맣게 축소시켜 놓은 느낌이에요. 100% 대나무 패드로 높은 흡수성과 밀착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패드 자체가 토너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이렇게 얹어만 놔도 피부에 수분감을 왕창 줄수 있습니다. 패드 자체가 늘어나는 재질은 아니지만 질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 순하고 진정력이 정말 좋고 아침에 마스크팩 붙이고 이럴 시간이 없을 때 시카 토너 패드를 대신 붙여놓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순정에 새로 나온 제품들을 조금 소개해봤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